세르게이 와시리비치 라흐마니노프 그럼 마지막 라운드 컨텐트 플레이 뮤직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더번 하 33초 <웃음> <나와. 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아그 정혁 군 방금 연주한 곡 작곡가가 누구죠? 이정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네 문제 <웃음> 네. 신것 같은데? 자작곡이 신것 같은데? 신 거죠? 그래서 이제 네.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<웃음> 어. 지난번 배틀에 이어 정말 완태한 우리 음대생들에게 박수 <웃음>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네 아 꼴찌가 아니라 2등이라고 뒤에서, 네. 뒤에서 있더라고 아, 정말 훌륭하신 피아니스트들과 대결해서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해준 최선을 다해준 음대생들에게 다시 한번감사니다 네. 아쉽지만 음대생들의 패배로 결론이 났어요 네 <웃음> <웃음> 네. So how was today about this battle? It was super good. I really had fun and uh, each of you was great musician. So I, I wish you the best and, uh, but just uh, we'll, we'll be enjoying music. Thank you. 오늘 배틀 어떠셨나요? 아 저도 진짜 너무 즐겁게 했고요. 많이 배우고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 또뭐 음대생들은 오늘 어땠어요? 저는 명품 연주를 눈앞에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,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별로 소질이 없구나 내 자신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<웃음> 외부 요인으로. <웃음> <웃음> Actually, he is a singer. <웃음> o oh, really? 아 uh, 저는 랩퍼 토리를 좀 많이 늘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, 일단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 분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고 좀더 열심히 하는 음악인이 되겠습니다. 그냥 듣는 거 자체로도 소리 음악성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배틀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. 정말 오늘 훌륭한 연주 보여주신 피아니스트 분들께 박수 보내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